자, 밤하늘에 또 있는 별은 항성일까, 우리가 행성일까? 응? 그것도 모른다 이거지. 항성이다, 항성. 자, 그러면 우리는 보자. 우리는 이런 태양계가 있다, 태양이 있다, 그죠? 태양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통에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다. 그죠? 이래갖고 우리는 명왕성 해양성 이런 데되 있다. 그죠? 자, 이것이 우리는 뭐랄까?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다. 솔라 시스템. 그죠? 우리는 태양계다. 그러면 지구의 이게 위성 하나가 우리는 달이라는 것이다, 그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달력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월화, 수목, 금, 토, 일. 그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응?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 달 여러분이 달리기에는 원화수 목금, 토, 일이 여기서 놓은 거야 그래서 그렇죠? 자연이지에서 벗어날 수 그렇게 달리고 맞다는 거겠지 어떤 명분으로 달리고 맞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태양계다 이 말이야 그렇지? 태양계는 여기에 뭐 여기도 별 위성들이 많다 그렇지? 그러면 이 태양계는 별이 얼마나 될까야 별은 어스로 많다, 그제? 빛이 안 나는 별. 그러니까 빛나는 별은 우리가 항성이라고 한다, 항성. 태양이다, 태양. 요것이 우린 태양계다. 그러면 태양계보다 더큰 것이 뭘까? 과학자가 밝힌 거. 이제 과학 공부하러 간다. 그것도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다. 뭘까? 아니지. 여러분들 핸드폰 그 이름이 뭐고. 응? 갤럭시. 그래, 갤럭시래. 태양계보다 더큰게 갤럭시잖아. 자, 갤럭시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은하계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 은하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갤럭시 초기화면에 별자리들이 쫙 모여오지. 이거 우리 은하계다, 이 말이야. 우리는 과학에서 우리 벗어날 수가 없어. 이. 저, 과학을, 첨단 과학을 가는 사람들은 그 이론을 다맞춰가이 하상 한계도 표현하는 것도 다 그렇게 맞춰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은하계보다 더큰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 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했다 음, 우주라고 했다 지금 과학자들이 밝힌 게요까지다 그런데 현실이 맞는가 안맞는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은하계에는 옛날에는 뭐 우리 은하계가 세개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은하계는 태양계들 이렇게 지구같이 이런 태양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겐토치도 된다. 대충 우리 은하계에는 태양계 지구 이런 거 수성검석 합친 거 이런 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을 모르고 우리 상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나게견 그러니까 도함 치봐. 600개 네? 600개, 600개 그것밖에 안 되겠나? 이게 지금 흡을 만한 경으로 밝혀낸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은하계는 이런 태양계가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 있는 거야. 그또 어, 다른 있을 수도 있겠네. 당연히 있지. 그, 그, 그이 천부경 논리는 여러분들이 공상각이죠 나사도 다 배워야 돼. 그럼, 좀 뭐, 배우고 난 뒤에 저, 건축해야지. 벌써 다, 저가 지금 생각까 해도 이 천부경 이론 속에서 저 벗어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우주 속에는 이런 은하계가 태양계 같은 것이 2천억개 내지 4천억개가 정도 있는 이런 은하계가 과연 몇개 정도 있을까? 응? 이것도 소위 말하는 2천억개에서 4천억개 정도 밝혀진 것만 2천억개 4천억개 있단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나중에 인간을 풀때이 이론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리 은하계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있는데, 이런 태양계 속에 2천억 개가 4천억 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구 같은 것이 없겠나? 그럼, 단연 인간이, 그 뭐고 외계인도 있겠지. 없을 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년 전에, 한 3년 전에, 자 바티칸 시국이 뭐 가톨릭이다 그죠? 바티칸 시국에서 어떻게 외계인 또 하느님의 뭐라 하느님이 창조한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몇년 전에 그 동안에는 어떻게 하, 바티... 그렇게 종교도 이제는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막 바꾸는 거야 자꾸 옛날에는 어떻게? 하느님이 창조한 유일한 인간이 유일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에서도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성령 이런 거 인정 안 했다 귀신을 인정 안 했다 이말이에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목사들도 귀신 들린 목사 성령 목사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바티칸 시국에서도 카톨릭에서도 이런 게 무당을 인정하는 거야 정말로 무당이라는 말이 정말로 좋은 거요. 예 대단한 말인데 그것을 부끄럽게 쓴 거는 어떻게? 저가 무당 짓을 하면서 사기를 많이 치다 해갖고 무당이 부끄러운 소리지. 무당이라는 것은 정중당하게 좋은 말이야. 정말로 좋은 말이야. 그것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 그렇게 무당이라고 하면 저가 스스로 자격지심, 저가 스스로 어찌피 웅크러지는 거, 그게 한거는 뭐가? 죽어 전부 다 이때까지 거짓말 한 것밖에 돼있나그 좋은 말을 왜그래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선생님에게 그 님자 떼으면 뭘까? 목사님 뒤에 목자 뺏뿌면, 님자 떼으면뭐까 스님 뒤에 님자 떼으면먹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치? 그래서 그이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이야 그렇게 고천이든지 어, 스, 스 스님, 에님 그래서 스님들이 보살 이야기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놈. 보살이 뭘까? 여기했죠 보살이 뭘 했어요? 아이 부처님이 안 되고, 천도가 안 되고, 이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남아있는 것이 보살이랬잖아. 그럼 보살은 뭘까? 인간을 제도를 해주고, 인간이 좋은데 가기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것이 보살이랬다그치 그러면 스님들이 오는 할머니들 전부 다 보살이라 하면 보살이 무슨 뜻이고 자기를 도와주는 유일한 그 부처님이 할머니들이라는 소리다. 그래서 보살 말 쓰면 안 돼. 광차 맞지 뭐그돈 갖다 주니까 뭐 저를 운영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합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는 이런 은하계가또한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있다는 소리다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겠나 그지? 그러면 당연히 외계는 있다 이 말이야. 외계 있는 것갖고 외계가 있니 없니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 뿐이다 이 말이야 당연히 있지 못올 뿐이지 모델뿐이지만은 분명히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이따 풀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은 다른 외계인인데 갈수 있어요 다음은 외계에 갈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가느냐 좀 있으면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푸는 거예요 천경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1은 천이요, 2는 지요, 3은 인이라,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러면 3이라는 숫자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갖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 3이라는 거다. 그러면 어디가 삽니까, 여기서? 그럼, 당연히 이 지구가 3이지. 그리고 다른 삶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삶보다 더큰 거, 저 논리에 풀면 천부경 설명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고 이 삶보다 큰 것이 뭐지? 태양계잖아요. 그지이 태양계를 우리는 사라고 칭한 거야. 천부경 풀면 또 그대로 해놨어. 그 다음에 은하계를 우리는 뭐라 부를까? 오라고 했는 거야. 오. 육은 뭘까? 육은 당연히 우주죠. 우주의 진리니까. 그죠? 그런데 가해 보니까 1, 2는 이것이 1이고 2는 됐는데 1, 2, 3, 4, 5, 6까지는 됐는데 이 7, 8, 9가 어디 갚았다. 그죠? 7, 8, 9가 뭔지 우를 알아야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우주에도 7, 8, 9가 있을 것이고 인간에도 7, 8, 9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것을 푸는 거야요 7, 8, 9 어디 있을까? 자, 우주의 진리에 따르면, 이런 은하계가 폭발이 되면, 별은 재탄생한다. 별이 폭발가 되게 되면,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별들이, 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게 되면, 요런 어떻게 생명체가 살수 있는 별이 태어나는 겁니다. 요것이 우리는 7이라는 거다. 처음에 논리에 따르면, 요것이 7이다. 인간이 요런 생명체가 살락하면, 요런 태양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태양과 어울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는 항성계다 이것보다 우리는 더 크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했어요 은하계다 그치? 그렇게 우리 은하계와 우리 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는 우리 이것만의 이름은 알아야 되겠죠 이 은하계가 뭔지 알아요? 내몸면 많이 넣거든 우리 지구에서 보면 제일 가까운, 우리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 제일 가까운 은하계. 안드로메다. 음,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제일 가까운.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은하계다. 그제?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2000억 개 정도 있었다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지구가, 이것이 폭발돼갖고 요렇게 되게 되면 요것이 3이요 요것이 우리는 8인데 요것이 가면 4요 요것이 군인데 요것이 가면 5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1,2,3,4,5,6,7,8,9는 됐죠 그래서 6이 제일 큰거야요 7,8,9가 제일 큰 것이 아니라 6이라는 숫자가 제일 큰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심이고, 그러면 결국 7은 표기만 됐지 우리는 3으로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논리에 따라가서 인간도 똑같이, 자, 자연의 이치, 그제 우주의 진리는 천문의 원리요, 천문의 이치는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는 인간이 도리를 했다, 그제 그러면 이 자연의 변화, 이런 구조에서 자연의 변화는 똑같아. 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여기 들어있는데 이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못 살아가잖아요. 그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풍수도 하고 이렇게 돼있지. 자 그러면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런 법칙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이가 수의 법칙이 적용될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는 풀어보자고요. 인간에게는 어떻게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우주의 진리에 따라서 숫자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인간도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인간이 일단 주어지야만이뭐 인간이 어떻고 숫자가 어떻고 이것을 풀겠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똑같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풀리는지 봐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잘르고.